쏘아! 쏘아! 의 공격이 시험깃도! 육의 공격이 시험깃도! 행기! 간다헤이헤이이쪽으로합계이 하나 둘둘셋 둘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두, 둘둘 아세 둘새 겨드랑이 말려요 왜드랑이 말려요 원투둘이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 어? 하틀 하 세, 하틀 하틀 세틀하세 하틀 하틀 세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봐 하틀 하나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세틀 하틀 세틀어틀하세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하틀 무슨 일이세요? 어? 커만군자 오늘 연구는 바로 68일 안에. 아 68이요? 68이 어우 소이들어본거 같은데. 에잘 들어. 68이면 우리가 68을 용서해서 빠져나갈 수 있어. 아 알았으니까 넌좀 조용 좀 해. 이러다 걸리잖아 관리자씨한테.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예 아니에요. <웃음> 아, 누구랑 <웃음> 얘기 다니요. 그냥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쨌든 68이요. 아유 재밌겠다 그럼 같이 가시죠 좋아! 가자! 아예 하하하하 <웃음> 콩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어 <웃음> 아아근무잘 쓰고 있구만 총! 소! 상주! 위성! 무! 이파리! 위성! 무! 정! 위성! 무! 뭐라는 거야? 이리 와봐 내가 초작키를좀 알려줄 테니까 아니 예. 풍! 가도 없소! 아 잠깐만요 우와 어? 와저친구육6 8이군요오 되게 싸납게 생겼다 자잘 들어 저 화학물질 때문에 6 8이의 공격성을 좀 줄여놓고 있는 거지 본격적으로 시험할 때는 저 화학물질을 뺀 다음 어떻게든 저6 8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안에 찾도록 알겠지? 아예 알겠습니다 자 조자키가 여기있네자 눌러보게 아 보세요 예 네. 눌렀어요 오? 진짜 빠졌어요 그렇지 오늘 연구를 좀잘 부탁하네. 급수고해 자, 어떤 엔진 딱 파악 좀 해보자. 아, 무섭긴 한데 문을 좀 열어줄게. 애짜. 아니야. 와, 와, 와, 와, 와, 와. 아니 눈깔이몇 개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너십 눈이구나 십 눈이. 와, 너입 냄새 쩐다 쩔어. 와. 어? 근데 쟤를 어떻게 죽이지? 우리가 6파리를 죽이는 대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저 육파리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정신없는 틈타서 너와 내가 탈출을 하는 거지. 어때?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지? 그지 <웃음> 그러면 저 육파리를 끄집어내자. 학물주 뺏으면 들어가 볼까? 괜찮나? 오자 안녕. 반가워. 왜안 움직이니? 공격성이 없나? 와! 와! 갑자기야! 한 번에 죽네! 아 얘를 어떻게 이지 화학물질들도 안 통하고. 아 맞다. 나한테도 화학물질 하나 또 있지? 아 준비. 응. 간다. 하나, 둘, 셋. 야! <놀람> 안 좋았네 어, 어, 무슨 일 있어요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예, 코봉아 우리 빛길 한번 써보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겠는데 어. 실험을 하는데 잘안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잠시만 이 라이트 좀 비춰주겠어요? 입 안에 입 안에 혀가 한세개인것 같은데 오 어,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널 밀어보자 아 알았어요 하나 둘셋이야 오오오오 i t h 아이고 t I 고아이고나 h 고왜 그래 왜 그래 with t h a 다 I 돌아다녀. 오! 오, 오, 오, 오. 잘했어요. 이제 경비원이 없으니까 이놈을 go w 야겠다 t h 파라! 너랑 o w i 지금부터 동맹이야. 내가 너 t h 줄 테니까 I go with t h a 잘했 go with that. 지 go with that. I go 이 i t h that. I 주셔야겠어. 여기에 있는 기동특무부대부터서다싸그리싸그리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부터 체단이 난리 날 거야. 우리는 그틈을 타서 어서 파이 하자. SCP 6 8리가 탈출했다. 기동정무부대는 집합! 어서 집합! All a v a i l 소! 그이시작된다 국기 자, 이쪽으로 지기지그 아, 가지 아, 마. 쳐오지. 아싸! 대깁이다 하하. 이 고마웠다 알았죠? 자, 자유다 자유. 뭐, 어, 어디지? 이쪽인가 아, 이쪽으로. 어? 사람 다쳤는데 도와줘 도와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 경 아유 여기서 왜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어, 나좀 도와줘 도와줘 그만해서 어, 죄송해요 어? 어, 물이 안 열려 못 있던 거지 바깥으로 나가 바깥으로 어, 알았어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아 됐다 어, 뭐야 사방이막간 등산 저 뒤통수로 올라가 저살 필요 아 맞다 그럼 되겠다 이리로 가면은 아, 군인들한테 안 들키겠지 아우 아우 잠깐만 해 맞지 마 아이가 쇠시 탈출이다 고방이 쓰고 했어 쓰고 했어요 아너뭐 하니 아이 아저씨가 왜, 왜 여기 계세요 어디 네 탈출을 하려고 이래. 잡았다 아이 나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어림없는 소리 자아차 아하하하 탈출 실패다